네. So 아, 터무니도. 터고니고있습니다잘먹겠습니다 터무니도. 터무니도. 터무니도. 터무니도. 터무니도. 터무니도. 록하니습니다터력은도는데니도심니가터무 이제 네. 간단하게 게살수프 넣고 편집을 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간단하게 게살수프 만들었고 이제 네. 고기반찬이랑 음. 그리고 토끼까지 그리고 옷장도 해서요 그냥 먹으려고 아 좋아 말끔해 자 밥입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남은 거 게살수프랑 고기 그리고 이제 슬 게임을 해야지 게임 하고김 조금 더으면서 영상 편집죠이치 음. 아이 먹다줍니다 자 아, 오늘은 음. 선별진료소로 가고고습어요 제가 이하 제가 운동을 했고 진짜 가 달리겠다며 접 찍으면 누래 복신하고 보고 있는데 사람 있는데 보어 자, 어. 어. 내일 오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눈 어, 아파. 집에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해봅시다. 선물 받은 치킨 제목까지는 <목소리> 자, 커피입니다. 디카페인 커피! 카페인 마시면서, 날씨 편집 이어가도록 하겠니 자, 컷 편집과, 자막 작업과, 어, 캡션 작업까지. 자, 게임 좀 살짝 하고. 자, 뭡친다히 오전에 검색하는 결과가 와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치킨들. 여보. 치밥이야, 치밥. 꿀 아메리카노. 아. <130 히트>. 짜잔 자동차 <자전공차>, 검사. <감사하>. 검사도. 검사했는데 아, 이바퀴 브레이크 쪽이 아, 브레이크가 잘안 잡힌다해서. 아, 아, 선물 받은 6 <S> 다이닝, <S> 6 <S> 다이닝 거. 그리고 선물 받은 소고기. 아니지 얘를 먼저 끄고 생고기 입고야 빨리 지잘 어, <웃음> 먹겠습니다 짜잔잘 먹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분께서 선물 주신 소고기 음 딸기차나 먹으면서 아이스크이아라서 <목소리도> 베코 아이스크림 케이크라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로서 베코 베코 너무 힘네 겁나 맛있어 요 <웃음> 너랑 도전했고 이제 케이크를 듣고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찜 엄마 어제 칼국수 먹었어 지금 아그래도 얼핏 맛있잘 맞추는 것 같은데 오늘 점심은 라면입니다 네 일반 라면이 아니라 컵라면 끓였어요 치즈카츠 치즈 오늘도 피 c r 검사를 하러 갑시다 아 두번째 필러스입니다 이제 세번째는 일요일 고치로 와서 지금 일단은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생각가 많이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준비하러 이해고 준비하고 있어니다상 <웃음> 음, 그럼 뿌리야 길라스 소스 고갱 좀 합시다 뒤에 네, 단하게블랙트 하고 청주사라고 요주사 자, 오늘은 네, 일상에 있어서 지금 오전에 청주사 영상 갔다가 네, 순댓은 뭐뭐 운전해야되서 뜨거운 피김돈까스 돈까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팥 끓림빵 이렇게 사놨습니다. 일단은, 콜드브로도 자, 여기서 이제, 3시간 정도 운전해서 와서, 업무 볼거 보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는 길에, 네, 서울에서 사오셨다고. 도넛을 받았습니다. 자, 네, 네. 다히 네. 먹고, 네, 가도록 하죠. 나 가면서 너무 출출해서, 아까 그거, 네, 교수님이 주신 도넛을 먹긴 했지만, 네, 출출해서 매운 새우가 하나 뜯졌습니다 네, <놀람> 음 아, 뭔 소리, 상관이 올리고 넣은 건데, 내가 일부러. <놀람> 같이입니다. 갔다오고 깜깜마다 <목소리> 잤는데, 내일 일기도 아니야. 오늘은 좀비잠잔 김에 아 어, 방을 조금 깔끔하게 치우려고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그, 선물 온거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오면 다 같이 뜯고 음, 일단 밥부터 먹고 편반하나랑부대찌게 해서 먹겠습니다. 점심 먹고 생각을 해보니까 차 정비를 좀 맡겨야 돼서 네, 그 뒷바퀴 오른쪽 뒷바퀴 브레이트가 잘안 잡힌데요 그래가지고 그거 정비도 할겸 엔진도 좀 살짝 물어볼 겸 음~~ 차 정비하러 왔습니다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택배에 잠깐 택배 뜯기 시작해야 되는데 짠, 짠, 짠, 짠. 테이크 워 투. 2 짜란 짜란 아 그만 아 이따 다시 해라 트레이트 <웃음> 아, <웃음> 자 아무튼 지금 오늘 급하게 청소를 한 거는 방 청소를 대충 한 거는 이거 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웃음> 했던 거고 네, 자, 지난주에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을 네,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한 50% 이상이 먹는 거였고, 배달한 것 중에서도 뭐 일부분이 먹는 거여서 그런 거는 <웃음> <웃음> 다 먹어치우고 아주 행복했죠. 네, 그래서 이제 포장을 이제 딱 기쁜 마음을 하루에 다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한 네, 고양이 슬리퍼. 네. 맞으니까 뜯도록하겠습니다. 야 이거 290? 나도 줘봐. 사이즈 290인데 꽉김. <웃음> 네, 네 나는 이거 보실래요 있습니다. 어. <웃음> 자. <웃음> 이게 뭐야? 오? 이거 뭐지? 핸드크림. 아 핸드크림. 나에게 우백군. 그래. 어? 무슨 어? 소리하는 소리 거내거사야어 <웃음> 지금. 대단. 가까이서 보여줘야지. 이 구독자들이 궁금하신다, 해 아이가. 이좀 써볼래? 아, 진짜. 보이시나요? 콩알만 어울리십니다. 오상 어, 좋다. 콩알. 오상 좋다. 이거 급주의 어, 아, 러블리즈있잖아나급주의 마음. 뭐였지? 가상 기억 안하는데 아무튼 있지. <웃음> 아! <웃음> 야, 고양이가 없다니까, <웃음>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 빵 모양. 어, 잠깐. 이게 뭔지 아나? 몰라. <웃음> 기다려봐. 기다려봐. 왜? <웃음> 네. 핸드폰 있거든. 거치대가. 어, 충전은 안 되지만 핸드폰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핸드폰을 들어올 수 있는 핸드폰 거치대. 음. 핸드폰 빼봐. <웃음> 그 고양이 실제로 자세히 보여드려야 된다. 아 귀엽네요. 잘 쓰겠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귀엽나요? 귀엽죠? 그 운동을 했던 인기 많은 친구가 동생이 선물로 보내준 골프 모자입니다. 음, 어떤데? 범죄자 스타일. <웃음> 마스크만 끼면 딱 범죄자 스타일. <웃음> 아 근데 이게 골프 모자여서 그런지 앞에는 일반모자인데 뒤에는 굉장히 스포츠한 그티 모양의 대바 그렇게 돼있습니다 됐습니다 재질입니다 두둥. 정면이 신난다 뭐래? 오! 검풍 완료! 아무드 등, 무드 등... 음~~ 하! <웃음> 또폭이기 어! 우 <웃음> 근데 얘얘 얘 너무 목이 자유고 <웃음> <웃음> 음, oh 고정 God. 고정이다 <웃음> 자, 자, 이런 약간 어 뭐라 해야 되지 무지개빛 나는 네, 그런 느낌의 겁니다. 음. 심지어 무선이네 포에서 골라서 드시 선물입니다. 음 뭐지? 내장지. 아 뽀뽀 대신. 아, <웃음> 오이쁘다오 향수 같습니다! 개봉 후 그런 한 고란들은 안 된다고 적혀있네요. 고급지네요. 되게 고급지다. 와.. 약간... 대박! 오, <웃음> 오 어, 냄새 좋다. 짜봐! <웃음> 아니.. 겁냈이 <웃음> 필요하다. 한대지 마라. 겁냈이 필요하다. 이건 남자 바디 없이 라던데? 어 남자 바디 없이, 남자 향하세! 오 향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으로서 이 제품 좋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샴푸하고 싶은 냄새. 아 내꺼 <웃음> 맞지 말라 뭐래? 뭐 레전드라는데? 그러니까 몽글랑 레전드 옷오드투원 레세트. 오 이거 이쁘다. 역시, 오르지 못할 산는 이렇게 깜짝만짝 해야죠. 음. <웃음> 아, 자, 이렇게 남자 향수. 그리고, 이거는, 이거 뭐지 어, 여기 샤워젤이 있네, 여기도. 오. 어, 이것도 되게 향이 은은한데? 굉장히 이제 남자 같은 느낌의 남자지. 난아 <웃음> 네, 남성미가 풍기는 그런 향이네요 좋아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따기이렇 아 생겼네요 자 이거 외에도 이제 많은 축하 메시지 그리고 뭐 케이크 기프티콘 기프티콘 치킨 치킨이 지금 한 여기 쌓여있고 네, 케이크는 이제 한 번만 더 먹으면 다 먹고 아,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그, 그, 배달용 아이스크림 케이크, 뭐, 등등. 뭐, 선물뿐만 아니라, 네, 축하의 말씀 전해주신 분들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두 개인가 배송이 더 남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아, 둘도 왔습니다, 둘도. 둘도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하고, 어, 여기들은 리뷰를 쓰면서 할 건데, 얘, 얘만 뜯어보자 친구들까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끝! 정고마시지 안녕~~ 슬래치 치겠습니다 하나 둘셋아 겹쳤다 이거 슬리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아, 아, <웃음> 아이씨 아 <웃음> 회간네 뭐 끌까? 리고 아, 그래, 다음 주 중계 있을 거 프로그램 몇개좀 설치 좀 해놓고 카메라를 세 개를 쓸 건데 이거를 세개다 잘라나 모르겠네 세이더큰 음, 좋은 하나 음, 음. 하나씩 먹어야지 음. 자 오늘은 지난 형이랑제이 놀러 갈 겁니다 네. 귀여요 전주여~ 버스가 특이하네~ 원... 아, 전주여행의 시작은... 고궁... 고... 고고 요... 이... 풍수비일빈 페트... 고추장... 자랑하옥마을 이 정도로. 어? 어, 귀여워. 어, 더 도망가네. 어. 자, 두 번째. 습도라. 아 그냥 그런 거지. 이거랑 세트 아니야? 차실동송 아니에요, 이게 저희 흑임자 세트 시켰죠. 그리고 소장과 다 먹어 보겠습니다 산념 변해드네 진짜 많네요 와 진짜 많아 진짜 사람 많아 숙년제가 본점 건강 건물 맞네 건강검진 뜨끔분끔경제가 오, 숙소로 가봅시다. 캐리 하나 들고. 어플가 열쇠네요. 여기가 이런데 어디서 어디서 구하셨대? 응? 오호 오 차이나 버리로 있네 전주에. 근런데 오늘 가장 마지막 숙소락은 온담입니다 온담 여기. 웨이팅 하면서. 웨이팅이 완전 갑자기 엑스하시나 맛있다 맛있다 <목소리>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